쫄링쫄링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슈트 두벌 가지고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슈트고 왼쪽에 보이는 슈트가 이번에 새로 추가한 슈트입니다 둘다 알파인스타 슈트고요 오른쪽은 170만원 정도에 올라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아템 V4라는 슈트인데요 조금 더 상위 모델인 것 같아요 190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두 슈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어깨, 팔꿈치, 무릎 요세 부분에 덧대 있는 파츠가 조금 달라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GP 플러스 V3 같은 경우는 엘보우에 보호 파츠가 영구적으로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아템 V4는 이렇게 나사가 되어 있죠. 엘보우 슬라이드가 갈려도 이 파츠만 분리해가지고 새로 교체를 할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보시면 GP 플러스 V3는 무릎 보호하는 파츠 옆쪽에 아무것도 없죠. 아템 V4는 여기 무릎 보호하는 플라스틱 구조물 외에도 무릎 안쪽에 노무라고 해야 될까요? 실리콘이라고 해야 될까요? 탱크에 니그립하기가 좋도록 이런 장치가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차라리 가죽이 좀더 니그립 할때더 도움이 될지 이런 파츠가 더 니그립을 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한번 타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보이는게 통풍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것들이 더돼있죠 이런것들이 GP 플러스 V3랑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보호해주는 플라스틱 파츠 만드 있는 것에 비해서 아템 v 포는 어깨에 있는 플라스틱 파츠 외에 통풍구 구조물이 더덧대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더를 다는 부분도 모양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보자면 아템 v 포가 조금 더 측면으로 달 수도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타공 부분은 거의 똑같아요 여기가 이배 부분에 타공이 플러스도 대부분의 타공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라고 한다면 V3는 여기 가운데 복부라인에만 타공이 들어가 있고 아템 V4는 복부라인 외에도 조금 더 측면에 이렇게 타공이 또 들어가 있다는 거뭐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얘는 앞가슴 쪽에 이렇게 패브릭으로 된그 아주 탄력성 있는 패브릭으로 된 저렇게 돼 있는데 얘는 그냥 통으로 다 가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움직여 보니까 아테브이퍼가 조금 더 가슴 이쪽이 움직이는 게 편안했습니다. 아 여기 여기가 이게 캐블라라고 제가 듣긴 했는데 내구성이 강한 천이 여기 팔 접히는 부분에 덧대져 있다는 거. 얘는 없죠. 조금 차이가 있고요 내부에 들어가서 차이라면 얘는 열었을 때 내부 이너가 메쉬로 된 이너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탈착이 가능하고 양두 모델 다 얘는 안쪽에 우측에 포켓이 하나가 있고 좌측에 방수가 되는 포켓이 또 하나 이렇게 총 좌우 두개의 포켓이 있고 얘는 안쪽에 등판이 조금 다르죠 메쉬 근데 얘가 좀더 시원해 보이기는 하네요 구멍이 뻥뻥 잘 뚫려서 얘는 오른쪽에는 캐시 없고 왼쪽에만 방수가 되는 캐시 하나가 있습니다 얘가 좀더 디자인적으로는 내부도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근데 시원하긴 얘가 더 시원할 것 같긴 하네요 한 가지 큰 차이가 아템 V4는 베트남에서 생산 GP p l u V3는 인도네시아 생산 생산 국가가 달라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GP p l u V3를 제가 구입해서 입은 게 겨우 한 세번 정도 입었어요 서킷 다녀올 때마다 클리너로 닦고 가죽 다 매겨 놓고 보관 상태가 상당히 좋고 근데 왜 얘를 구입을 했을까 사실은 처음부터 얘를 사고 싶었었는데 얘가 국내 재고가 없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얘를 샀던 거예요 사람이 항상 그렇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모델이 계속 눈에 아른아른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중고로 나왔길래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어서 얘를 얘는 를얘 어깨 파츠가 팔의 색깔이 여기까지 어깨 위까지 오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요렇게 요만큼이 어깨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더 넓게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은 플러스는 어깨가 좀 좁아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고 가슴 바로 밑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있고 그 밑이 다 이제 검정색 통짜로 좀 배가 두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더라고요 얘는 가슴 쪽에 딴거 없이 세로로 라인을 배치를 해가지고 배가 좀 슬림해 보이는 그런 안 날씬하지만 조금이라도 날씬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아템 이4가 처음부터 끌렸었는데 결국 없어서 얘를 샀던 거죠. 아! 한 가지 더 차이가 있네요. 얘는 이 어깨 쪽에 셔링이 여기 목 바로 뒤까지 올라옵니다. 이 어깨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 만들어주는 이 셔링이 여기 위에까지 올라오고 GP 플러스는 여기 승모근 있는 쪽에서 끝이 나요. 얘뭐큰 차이는 아닌데 어차피 이 소재도 되게 유연하게 잘 늘어나는 천 소재이기 때문에 동작이 편하고 안 편하고의 차이는 없겠지만 얘는 여기서 끊어지고 셔링이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그리고 얘는 셔링이 여기서 다 끊어진다고 뭐그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관부가세다 합치면 FC모터 기준으로 이 친구는 아마 수입해서 들어오면 총 드는 경비가 한 130만원? 120만원 정도 될거 같네요 얘는 한 180만원 가까이 될 테니까 국내에서 사나 FC모터에서 사나 차이 없는 셈이고요 건 외로 다이내즈도 있는데 왜 알파인스타를 사느냐 보통 바툼에 같은 데서 사진 보면 공도에서 슈트 입고 알차 타시는 분들 사진을 보면 거의 다뭐다이내즈를 많이 입으시던데 왜 알파인스타를 샀을까요? 제가 서킷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파인스타를 입으시더라고요 다이내즈부터 좀 친분이 있고 바이크 잘 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겠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다이내즈는 조금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파인스타가 만듦새나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뢰가 간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고 제가 이제 다이내즈 글로브 그 다음에 알파인스타 글로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쓰면 쓸수록 다이네즈가 예쁘기는 한데 그 내구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아 슈트도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슈트는 아무래도 이제 서킷에서 조금 더 하드한 상황에서 타게 되니까 터프한 상황에서 입어야 되는데 보호장구니까 내구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이네즈보다는 알파인스타를 저도 입게 됐고 입다 보니까 알파인스타만의그 매력이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다이네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이네즈 좋아하시는 분들만의 이유가 있으실 거고 저는 알파인스타를 좋아하니까 알파인스타를 입는 뭐 그런 거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알파인스타 슈트 두벌 가지고 나와 가지고 모델별 차이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번외로 제가 기존에 입고 있던 이제 연습용 슈트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산슈트기도 하고요 이 연습용 슈트는 옆에 보시면 뭐 BMW라고 로고도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보면 다이네즈라고 이렇게 마크도 있는데, 아마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이네즈 정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BMW 정품도 아닌 것 같고요. 레플리카라고 하죠.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파키스탄 째? 쉽게 말하면 뭐 짝퉁이죠? 그런 슈트인 것 같아요 전신 타공이 되어있습니다 진짜 타공은 얘가 확실해요 여기 보면 뭐 다리부터 해가지고 쭉다딱 타공입니다 좀촘마죠 확실히 얘가 타공이 많아서 알파인스타 슈트보다 시원해요 시원한데 문제가 뭐냐면 속을 열어보면 이제 안감이 이렇습니다 착탈이 안돼요 여기 보면 다 붙어있죠. 알파인스타 슈트는 안에 그 이너를 다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해서 세척을 할수 있는데 얘는 분리 세척이 안 되도록 돼 있고 뭐 마크나 어떤 라벨 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가 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너가 제법 두꺼워요 이게. 안에 내피 재질이 두껍고 통풍은 잘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거 입고 달리면 바람이 꽤 송송 잘 들어오니까 근데 이 정도로 타공이 많은데 뭐 완전 옆에도 다 타공이고 어깨도 다 타공인데 이 정도로 타공이 많은 거에 비해서 그만큼 시원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얘가 알파인스타처럼 그런 인어를 채택하고 있다면 정말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연습용 슈트로 잘 입고 있습니다. 트랙데이 가가지고 슬립 했었죠? 응. 여기 엉덩이 감고 나서 수선해서 덧대서 이제 고치기도 했고. 그 사실 때 뭐, 파키스탄째 뭐 이런 거전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안에 이너가 저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거. 사실 때 그거까지 좀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다른 파키스탄제 슈트는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산 것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슈트들을 가지고 몇 말씀 드려봤습니다 어 제가 9월 중순에 조금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동안 일체 이제 유튜브 외에는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아무것도 안하고 요즘 조금 그러고 지냈는데 이제는 일상으로 좀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작으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산이 아템 이퍼는 아마 10월 16일날 인제에서 열리는 허스크 가나 트랙데이 때 있대. 그때 입게 될것 같아요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고 지금까지 쫄랭쫄랭 소리아빠였습니다 빠이 BOOM!